원장님 괴사에서 괴사 사진을 봤는데 인터넷에서 그렇게 빨갛게 되는 심한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많이 질문 받습니다. 저희 제가 그 필러 프 적용 책을 쓴 다음에 거기에 괴사를 사실상 세계 최초로 치료 과정이나 몰리까지 설명해 놓은 책을 발간한 다음에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자 괴사를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괴사는 괴사는 조직이 죽은 겁니다 죽어서 까맣게 되는 걸 괴사라고 합니다 근데 괴사에 이르는 가,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필러를 넣어서 필러가 혈관을 막아서 그러면 처음에 혈관을 막자마자 괴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막으면 거기가 허옇게 됐다가 빨긋빨긋해지고 얼룩덜룩해지죠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괴사 혈관이 막힌 것에 대한 혈액이 안 통하기 때문에 조직이 완전 숨을 못쉬고 꽉 목이 졸린 것 같은 것 때문에 48시간 정도 지나면 고름이 생기면서 그 고름으로 인해서 감염성 괴사가 되면서 거기 조직이 꺼져 들어가는 걸 그다, 그때를 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 단계를 괴사냐? 그것보다는 괴사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옳죠 그러면 내가 48시간이라는 시간 전에 우리가 필러 때문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빨개지는 거 얼룩덜룩해지는 것도 있는 사실이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시라도 빨리 녹이면 됩니다 녹이는 주사는 과감하고 많은 양으로 확실하게 일회에 걸쳐서 확실하게 녹이고 그 다음에 혈액이 막힌 것이 아주 심한 정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48시간에 고름이 많이 생기거나 적게 생기거나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정도 되면 감염성 괴사를 막기 위해서 고름 치료를 열심히 빼주고 드레싱으로 확실하게 쫓아가면 괴사가 거의 없이 흉터가 안 생기고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맞자마자 빨개졌어요. 나는 괴사예요. 괴사가 아닙니다. 그건. 괴사를 가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괴사는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48시간 후에 고름이 나왔을 때도, 아직은 괴사가 아닙니다. 감염이 된 거죠. 감염을 해결해서 흉터가 안 생기면 괴사, 치료, 괴사에 준해서 치료하는 거지, 괴사 흉이 안 생겨서 나으면 그것도 괴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각 단계마다 해야 될 일은 빨개지면 빨리 녹이고 고름이 나오면 고름을 드레싱으로 쫓아가고 그 다음에 괜찮아질 때까지 끝까지 봐준다가 이개사 치료는 분명하지만 여기가 괴사예요 여기가 괴사예요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사 치료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에 맞는 정확한 치료와 진단을 하시고 그것을 아는 정확한 정확하게 아는 병원에서 전문병원에서 정확한 치료를 하신다면 흉터가 생길 것도 안 생기게 하고 굉장히 심하게 생길 것도 거의 안 생기게 만드는 그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괴사 치료는 시간입니다